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임수향 이지한에도 좋은 곳 가서 더행복하게내 몫까지 열심히 할게 배우 임수향이 고이지한을 추모했다 임수향은 11월 1일 지하나 좋은 곳에 가서 더 행복하게 지내야 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어제 원래 너와 하루종일 함께하는 촬영이었는데 소식을 듣고 너의 비소에 모여 우리 모두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황망히 앉아있었단다고 덧붙였다. 임소향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잘하고 싶어했는지 너무도 잘 알기에 이제 시사이었던 너를 빨리 데려가서 너무나도 야속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어 라고 했다. 또한 그리고 너의 부모님께서 내가 집에 가서 누나가 잘한다고 칭찬해주었다고 좋아하고 자랑했다며 내 손을 잡아주시는데 더 좋은 말 한마디 응원의 한마디 더 해줄걸 하는 아쉬움과 더 챙겨주지 못한 미안함에 한참을 울었던 것같아고 말했다. 임소영은 동료를 먼저 떠나보내게 되어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누나가 우리 팀 모두가 너를 생각하며 내 몫까지 더 열심히 할게. 내가 그곳에서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는 평안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임소향은 이번 이태원 참사로 결이 되신 모든 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애도를 표했다. 앞서 10월 29일 헬로윈을 앞두고 서울 이태원 해밀턴 호텔 인근에서 앞사 사고가 발생했다. 이 참사로 인해 이지한이 세상을 떠났다. 소속사 935엔터테인먼트 측은 갑작스런 비보로 인해 깊은 슬픔에 빠진 유가족분들과 이지한 배우를 사랑하고 아끼며 함께 슬퍼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가슴 깊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지한 배우는 모두에게 다정하고 따뜻한 친구였습니다. 늘 한히 웃으며 씩씩하게 인사를 건네주던 한없이 밝고 순수했던 이지한 배우의 모습이 눈에 선화하며 더 이상 이를 볼수 없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라며 너무 빠르게 저희 곁을 떠나게 된 이지한 배우의 마지막 가는 길을 부디 따뜻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했다 이지한은 드라마 꼭두의 계절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꼭두의 계절은 99년마다 인간에게 천벌을 내리러 이승에 내려오는 사신 꽃두가 신비화 능력을 가진 의사 한계절을 만나 왕진 의사로 일하며 벌이는 판타지 로맨스 이지아는 극중 임수현과 호흡을 막출 예정이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1일 오후 1시 기준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망자 156명, 중상자 29명, 경상자 122명이라고 밝혔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